최근에 음. 저희 영상 인기가 엄청 높습니다 아, 예, 저... 대표님 나오시는 영상이 <웃음> 네. 재미있다고 아, <웃음> 아, 저보다 올령이 나오는 영상이 더 아, 사실 조회수 그렇죠. 도 훨씬 높고 그런데 재미는 음. 이게 더 재미있나봐요 아 올령이님 영상은 조회수는 네, 좀... 높은데 네. 재미는 내게 있다? 아예 그쵸 장난해? <웃음> <웃음> 뭔 <웃음> 얘기야? <웃음> 네, 필요에 의해서 보는 영상이 올령이님 영상 대표님 <웃음> 재밌는 영상 아, 아, 아, 그러면은 네. 올령이님 영상은 네, 유익해 아 아니 올령이님 영상어 네. 유익하고 아, 네. 어내꺼은 그냥 뭐 킬링타임인가 <웃음> 재미도 중요하죠. 아. 자, 우리가 지금 평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 평면에 대한 우리 뭐 박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옵션 편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포베이라서 네. 좋다. 아, 포베 아, 좋다. 네, 그리고 아. 식당이 지금 음. 주방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좋고, 음. 그리고 드레스룸도 크고. 음. 그리고 뭐 다른 공간들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음. 아쉽다고 하면 알파룸이 네. 없다. 아, 발음이 없다. 고정도. 네, 아, 그 네. 어. 일단 포베이니까.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생각이 네. 좀 다릅니다. 아. 아,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요새 포베가 이 너무 잘나오요 평면이. 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스리베이랑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이제 포베이니까 포베이랑 비교해야 된다. 아, 아, 이렇게 같은 이렇게 등급인 같은 친구들하고. 등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책이 예를 들어서 뭐 중량급하고 헤비급이 있는데 아 어, 우리가 지금 헤비급끼리 구겨야지 중량급하고 헤비급 비교하면 된다 어, 아, 체급별로, 체급별로.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의 포배평면 과연 좋냐 라는 부분에 서는좀 쾌지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룸에 대한 쓰임새가 되게 큰데 음 우리가 포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새는 고객분들이 네. 방네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침실이? 어 침실 4개 이렇게 어 생각하는데 네. 여기 일단은 없어요 그죠? 침실 세개죠어 침실 세개잖아요 네. 세 개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드레스룸이 크다 그랬는데 제가 볼땐 드레스룸이 좀 작아요 포베이 비해아 진짜요? 네. 근데 어쨌든 전용 84면 은 음, 음, 음. 그냥 면적 자체는 큰 차이가 어차피 없잖아요 어차피 제로섬이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늘어나면 줄어들고 물런게 있는데 네. 일단은 어쨌든 포베이에 드레스룸잘 나온 평면에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다 아 드레스룸이 네. 저는 뭐 그렇게 음. 그 정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이제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방인데요 네. 이 주방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거실에서 식탁을 바라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요렇게 공간이 있고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되놨죠분리돼이 어, 어, 예, 형태를 본다면, 어, 기본적으로 신형에서 어떤 생각으로 평면을 만들었는지는 조금, 음, 어떤, 감이 잡히긴 해요. 감이 아, 잡힌다기보다 예.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요런거좀파악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수 있겠죠. 지금 이 형태에서 요렇게 본주방을 안쪽으로 완전히 밀어넣어 버린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주방에 보면 싱크대에 이렇게 막막 막 지저분한 게 이렇게 설거지 것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문을 닫아버리거나 안 네네. 보이게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디로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손호도 조사에서 봤을 때 이게 더 많을 건지에 대한 건 퀘션이다 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리모델링시장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대면형 주방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음, 주방에서 이제 거실을 그쵸? 바라보고 그렇죠 네. 그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고 요리도 하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부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들어가서 거기서 요리하고 거기서 설거지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무슨 뭐, 뭐 식무냐 아, 일서뭐하냐 그러신 고객분들도 많거든요 음... 저는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죠 뭐냐면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추세가 네. 대면형 주방으로 조금 더 가고 있다 라고 하면 네네.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평면일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알트유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 않을까 다를, 아닐까. 다루, 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네. 하는 거예요그거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분명히 그 어떤 수요가 있겠지만 네네. 이 수요가 많으냐 대면형 형태의 수요가 더 많으냐를 고민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케이스가 사실 건설사에 서 하는 게좀 적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알트를 만들어서 평면 레아웃에 대한 선택적 옵션을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평면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 네. 구조 네. 자체를. 네. 근데 네. 사실 이거에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조 적인한게 분명히 있어요. 왜? 와, 그렇죠. 주방이 바뀐다는 거는 설비가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레아웃 변경에 대한 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평면을 더 선호하느냐에 대한 음... 부분은 결정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어떻게 되냐? 아 식당 식당 공간이. 어 식탁 공간이. 네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 들어서 뭐냐면 자 식탁을 우리가 여기 놓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되게 이제 주방 자체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식탁을 조금 6인용 뭐 또는 8인용, 8인용까지도 뭐 가능할 수 있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네. 자 이렇게 많이 식탁을 크게 넣잖아요. 보통 6인용 8인용 식탁을 넣잖아요. 그럼 이 식탁이 요 사이즈죠 요 사이즈. 네, 네. 요 사이즈가 보통 900에서 100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음... 더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보통 요900 정도가 되고 여기 뒤에 의자들이 배치가 될거 아니에요. 아.. 의자 공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요 그쵸 의자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의자를 배치를 하고 나서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음식을 꺼내거나 뭘 한다고 라 하면 이, 여기를 쓴다거나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사이즈가 나오냐 이거죠 아나월룡이님이랑 저희는 네.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큰거 식탁 들어간다고 네. 좋다 얘기했었는데 음, 집합하세요 안되겠요월룡님 나... 나... <웃음> 집합하세요 아네 집합은 나쁜 거 아닙니까? <웃음> 와주세요. 아니 근데 사람들마다 뭐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생각 제가 들, 들었던 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사이즈가 없어요. 스스로 제원 하는 거. 아다 그래서. 어, 아니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판 어, 단하기가 어려운 어, 거죠. 저희. 근 저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우리가 VR, 네네. 그걸 뭐 우리가 봤지만, 네네. 네 봤죠. 어, 봤지만 네네. 여기 있는 그 식탁, 과연 좀 있다 이야기 나오겠지만, 네네. 그 식탁을 그렇게 놓는 게 만든 건가? 아, 좀 애매한 사이즈에.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우리가 나중 식탁 가면요. 이렇게 원형 식탁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음, 아니 약간 타원형이었어요. 타원형이었어요. 원형이었어요. 원 타원형. 네개 할까요? 좋아요. 지금 바로 보시죠. A few moments later. 그러네. 타원형이니까. <웃음> <다> <좋구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미리 걸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항상 내 이름을 귀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어, 한번더 그거 우리가 이제 VR 보면서 결정하될것 같고, 네.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부분이라, 뭐, 아까 그 정도? 네. 자, 그럼 우리 VR 들어가시죠. 네. VR, 네. 스타트! 자, 일단 현관을 보면, 아, 현관이 기본적으로 일단 뭐, 화이트한 느낌이네, 그죠? 네네. 화이트한 느낌인데, 바닥 타일 뭐, 이렇게 밝게 좀 뽑았고. 전체적으로는 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전체가 밝네요. 아, 밝아요. 이렇게 네. <웃음>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판넬로 들어가고, 네. 여기는 이제 약간, 흡경이나 보론주경 형태로 이제 전신 유리가 음. 들어갈 수 있는 도어를 설치했네요 네, 자 그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 어, 워크인 클로, 형태의 팬틀이, 팬틀이 나오는거죠 아, 네, 네. 다만 이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만들었네요 오픈 선반 에, 네. 선반을 만들어 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다 분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발을 놓을 공간이 사실은 좀 줄긴 해요 아... 만약에 반대쪽에도 신발장이고 이쪽에도 신발장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쪼개는 거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 여기에 대한 공간 활용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쵸, 그쵸. 가구에 대한 활용이 큰데 반대쪽 워킹이란 말이에요 그 워킹이란 말은 거기에 들어가서 시스템 가구가 있는 형태의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용품이나 부피가 큰 거,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신발은 오로지 이쪽 공간밖에 못 놓는데. 수납을. 수납을.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수납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반대편에 신발 나와도 되지 않느냐. 어, 반대오에 워킹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네. 팬들에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왜? 아... 네. 거기다 신발 놓잖아요. 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실제 그거 나봤어요? 안 나봤어요. 쓸 수가 없어. 아... 그 냄새 때문에 그 네. 공간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저희도 그래서 한쪽만 네. 이게 신발장이거든요. <웃음> 터지려고 그래요. <웃음> 아니 그래서 뭐 아무튼 네. 뭐이기게 보면 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두 통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를 쓴단 말이에요 한통반 아니에요? 두통이두통아두 통이에요, 아, 통이에요? 아 그렇군요 요두통 여기 아 그러네요 두통두통아 그만 <웃음> 자 그래서 네. 요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사실 요 중간 정도만 두면 또 어땠을까 음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아, 조금만. 아좀 줄여서. 그렇게 되면 사실 디자인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 그렇게 되면 네. 여기 있는 중간이 한 통으로 가고 여기가 반통 반통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문 열린 위치가 ]군요. 좀 반대가 네네,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차피 지금 한 쪽만 신발장을 쓰니까 음. 그런 부분들 좀 좋았지 않았을까? 어땠을까? 아, 아, 네. 제 생각입니다 네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예. 대표님 의견이 맞죠? <웃음> 아 왜냐하면 어. 저희 집이 딱이 구조예요. 어어. 그러니까 한쪽은 펜트리고 네. 한쪽은 이제 신발장인데 음. 이 중간에 오픈 선반이 없어요. 아. 근데도 신발 수납 공간이 아. 부족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제가 동의를 하는 어.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저도 불편했거든요. 불편해요 실제로. 음. 네. 자, 일단 거실 우리 전 전반적으로 샤라라라 봅시다. 자, 여기 돌아가고 있는데 네. 박 대표님 느낌. 자꾸 어. 나한테 묻지 말고 아, 네, 네. 본인 생각부터 먼저 해주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옛스러운 느낌이 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어 뭐지? 네. 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색감 때문에 아, 색감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뭐냐면요 이제 우리 아까 아까 뭐 우리가 이제 미리 이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칼라 네. 그리고 여기 샤시 칼라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되는 이 형태의 가구에 대한 칼라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 칼라가 우리가 옛날에 좀 많이 쓰던 칼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데 어. 뭐지 요즘 집에서는 잘안 봤던 색깔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하는 현장들의 칼라는 좀 네, 조금 음, 달랐거든요 달라져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뭐냐면 가장 무난한 공식에 칼라, 음. 어, 약간, 그, 저기, 오크하고 약간 메이플이 섞인 듯한, 음. 이런 느낌의 칼라인데, 네. 사실 고런것 때문에 조금, 네. 어, 좀 올드해 보이지 않나, 아. 이렇게, 칼라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웃음> 벌레바지도 똑같이 다 컬러 맞춘다. 음. 옛날 우리 저분이 얘기했듯이 네. 옛날 공식 여기서 네.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 음. 뭐 이런 부분들. 그래 조명은 정말. 어 네, 조명은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음. 우리가 그 옵션 봤었던 거 보니까 네네. 지금 여기 있는 이 간접들이 요만할 수도 있고 얘를 같이 선택할 수도 있고. 네네. 우리 예전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어, 신형분이 보시고 이렇게 한건 아니겠죠. <웃음> 다만 이제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우리가 올드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것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난간 때. 아. 우리가 그렇구나. 이제 의식하지 못할 아. 상태에서 이 몸이 귀신 막 이러니 난간대 요새 아. 유리 난간대뭐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뭐 예쁜 거 그러니까. 많죠 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간접 음. 여기도, 여기도 간접 요런 부분들은 좋은 거 같습니다 간접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음. 뭔가 좀 사는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에, 에, 에. 다만 이제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이 간접이 투머치인가 어, 아닌가는 하단해 아. <웃음> <화날에 웃음> 보실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방입니다 주방 아, 아 주방 대망의 주방 네네 네. 자 대망의 주방 빠바바밤 뜨거운 감자죠 빠바바밤. 뜨거운 감자 네, 자. 뜨겁습니다 지금 아, 네. 자, 아무튼 네. 자 여기 봤을 때 주방 네, 네. 주방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요 좀 약간 심심하지 않나요 음.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저는 네. 평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봤는데 음, 음. V R로 딱 보니까 음.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음, 좀 들어요 음, 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칼라도 근데 너무 심플하게 다 무난한 상태이고 음, 네. 제가 아까도 계속 평면에서 이야기했던 건 요거잖아요 요거 음, 자 네, 여기고 네. 결국 여기 이제 식탁을 이런 걸 냈단 말이야 옹색하게. 아, 네. 지금 보시면요, 이 봐봐 가까이서 보잖아요. 의자를 다 바짝 다. 어우, 이거 뭐 등받이가 좀뭐 물론 물론 네. 물론 이렇게 가만 있을 때 이렇게 두기도 하죠. 아, 정리할 땐 이렇게 <웃음> 해놔야 되잖아요. 아, 근데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 그렇죠. 저는 식탁 있잖아요. 네. 식탁에서 의자 이렇게 바짝 안 밀어놔요. 아, 왜 이렇게 바짝 안밀어놓다면 기본적으로도 약간 띄워놓습니다. 아, 왜 그렇게 안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죠그죠 그럼 할 때마다 지, 꺼 지, 고 네. 아니, 뭐 이래. 내 <웃음> 일이 <이래, 이래> 왜? <웃음> 아니, 그래서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평면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되게 강조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본주방까지 안에 다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를 이걸 보면서 아이 이 공간이 강조가 되나? 음, 첫 번째, 두 번째. 음. 여기서뒤까지도기즈 포베이보다도 훨씬 더 좁아 보여요 방금 이야기했던 음. 것처럼 이게 폭이 너무 좁아 <웃음> 보인다 이거예요 네, 폭이 너무 좁아 보이다니까 럭셔리한 느낌이 분명히 신형에서는 이 느낌을 이 공간을 질기 빼면서 이 공간을 럭셔리하게 보이려고 만들었겠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아요 음. 그리고 여기도 좁고 식탁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좀 애매한 사이즈로 바짝 붙여가지고 놔둬놓고 여기가 맞나요? 이제 포인트인데 어찌 보면은 어, 포인트인데. 잘 못살렸다 포인트처럼 안 보인다 그리고또 그러니까 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 본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고민해봐야 된다 했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요새는 비스포크가 됐든 오브제가 됐든 막 가전제품들로 막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자체가 인테리어 어, 자체가 가전제품으로. 인테리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필하시려고 한 분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는 아. 그 내가 이거 비스포크 했다.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제품으로 이런 거를 막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대면형이라는 게 네. 주방에서 거실에 있는 네.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요리도 그쵸? 하고 네. 뭔가 생활하는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다 정답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네. 우리가 불축덩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형태의 건설사 상품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사실 어느 게더 그, 어필이 되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성품이면 대중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걸만들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게더 대중화되는 상품일 수 있느냐 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여기는 옵션을 줘서 음... 그런 형태도 보여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물론 줬으면, 네. 물론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설비 부분에 대한 게 너무 힘들기 음... 때문에 네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 저도 이게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신형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만들었겠어요 음... 근데 주방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뭐지, 이거? 아니면 은 진짜 만약에 이렇게 그런 오도잖아요 정말 식탁을 럭셔리하게 쫙 길게 8인용을 넣어버리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사용상 문제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넣잖아, 앉았을 때 동선이 막다 꼬여버려. 요문열었을때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하나 물건이라도 하나 뭐 빼려고 하면. 그렇못 걸리니까. 못 네. 걸리니까. 그래서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아, 너무 흥분했네. 아, 네. 이건뭐 취향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댓글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네가 뭘 한다? <웃음> 자, 칼라감에 대한 거는 일단은 상부의 화이트, 하부의 그레이 톤으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여기 이제 거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가전 제품 넣었고, 자, 우리 여기서도 또 이야기할 게좀 있어요, 그죠? 상부장과 하부장이잖아요. 네. 여기도 식기 세척기, 어, 식기 세척기가 네. 싱크대 바로 옆에 있어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뭐 어쨌든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불편해. 문을 열면 네. 설 자리가 없다. 음, 이게 우리가 그때 다른 H 건설사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웃음> 네. 다안 <웃음> 뭐. 근데 네. 그때도 제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여기도 이렇게 됐어 이게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열어 둔 플랩을. 그렇죠. 어, 사람들마다 설거지 하는 게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안 집어 넣고요. 일반적으로는 앱을 해서 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잘 되니까. 어, 다, 잘 된다 생각하니까. 네네네. 근데 물론 이거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 그냥 바로 넣어도 다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어.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싱크대에다가 그릇을 넣고 네네. 거기서 한번 앱벌 하고 넣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안 넣더라도 바로 넣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싱크대로 먼저 올리잖아요. 음... 싱크대로 올리고 난 뒤에 식기 세척기를 그쵸, 넣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여기에서 플랩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이만큼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사람이 이쪽 옆에서 서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된다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예. 어디다 놨어야 되냐 그러면 자 그게 네. 지금 보니까 평면상으로는 네.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자 여기가 싱크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은 우리가 여기다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여기가 식기세척기가 여기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가스렌인지어디아요가스렌인지 옆으로 밀리는 거죠 음.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냥 일반 여다지가 하나가 와서 그냥 장이 그쵸 이 공간을 음.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식기세척기가 내려와야 음. 여기서 쓸수 있다 다만 음. 사실 이렇게 있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물 뚝뚝 떨어지고 불편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용성이 불편한 게더 크냐 아...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불편한 게더 크나 따져볼 수는 있겠죠 네네, 그쵸.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있는 공간에 여기나 여기를 해는게 원래 사용성은 좋겠죠 내가 여기서 설거지하면서 이쪽에 플랩이 내려오고 이쪽에 플랩이 내려오고 한쪽에서 내려와서 쓰면 좋은데 구조성 안 되잖아요 여기는 디귿자니까아 일자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일자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네요자그렇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새 식기세척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맞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가 본주방 라인인 거고 여기는 아일랜드 기념으로 빠져 있잖아요 네네. 여기 아일랜드를 없애는 거죠 아일랜드를? 어, 없애는 거고 네. 없애, 없애게 되면 여기 식기세척이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옵션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 아일랜드를 아예 빼는 거를? 아일랜드를 예를 들어서 옵션을 주는 거죠 근데 오... 아일랜드를 옵션을 줄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오...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접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들은 건설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디테일 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불편한데 음. 여기가 디귿자로 다 만족하려니까 안 돼. 그럼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알려주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기 좀 낫지 않았을까? 음. 여기 있는 데다가 여다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네. 식기세척기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븐이 들어가고 그럼 음. 옆에 이제 따로 여기다가 인출망장이 붙고 하나가 더 붙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얘가 이만큼 더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변경될 수 있겠죠. 정답은 없어요. 다만 네네. 실질적으로 사용성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게더 편한 거 선택의 어느 문제니까. 그렇죠. 어느 게더 편하게 쓸수 있는가라는 어떤 고민에서의 레아웃을 조금 더 선택해봐서 못했을까.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안방도 있잖아요. 아, 너무. 이제 나는, 우리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어차피 이 자리는 뭐다? 이 자리는? 부빅이자? 이 자리는? 부빡이장이다. 네. 음. 부박이장부박이장부박이장이다 그러면은 침대 헤드 방향이 뒤로 돌아간다. 그럼 침대 헤드바이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 벽길를 확인해야 된다 음... 그쵸?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요렇게 붙박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격에서 침대가 이렇게 놓아진다 네네 근데 지금 뭐 사이즈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기존 거보다좀 넓어 보이네 그죠? 음, 길이가 주, 좀 충분할 것 같죠? 어. 네. 취소하세요? 아 모르죠 <웃음> 아, 좋네요. 아, 욕실 좋네요 욕실은 조금 힘을 썼네요 요즘. 네네 괜찮네요 요즘 지금 보면 일단 네. 약간 호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 반메으로 이제 그 볼을 어, 네. 볼, 볼 자체를 이렇게 네. 넣고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호텔처럼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죠? 네네 어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벽하고 바닥은 300, 600각짜리 타일 그리고 음. 바닥은 300, 300각짜리 타일 들어갔고 음.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다 여다지 장이겠죠? 네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다지 장하고 여기는 오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이렇게 거울을 넣으면요 사실은 여기 거울을 안 하고 여기 여, 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울이 있으면 보통 안 좋으니까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구조상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울을 넣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데 네네. 그게 아닌 경우면은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울보다는 측면에 있는게 더 나아요 아 그렇군요 그쵸? 그러면은 렇죠그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 면이 보이고 돌아왔을 음. 때 여기 나오죠 그리고 어차피 세면대도 여기 있으니까 네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슬라이딩장에다 유리를 붙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슬라이딩장에 유리를 다 붙이죠 그게 거울 역할을 대신하니까 네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택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음.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반대. 문 열자마자 바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관문 들어올 때도요. 현관문 네. 들어오고 나오 들어오자마자 반대쪽에 거울 이 있거나 아니면은 복도가 길게 쭉 있는데 거실에서 현관 쪽으로 나갈 때 복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바로 유리 붙이는 거비요추 음... 풍수에도 그렇게 별로 안 좋대요. 아, 그래요. 음. 네. 근데 아무튼 욕실에 들어왔을 때 바로 있는 거다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가 있는 네네네. 거.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수납이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여기는 그냥 벽만 하나 들어가는 음... 형태로 갖고 네. 왜또 여기는 도또 하부장 수납도 또 있으니까 음, 그렇게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그, 타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솔직히 뭐, 타일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기 음. 있는 300에 600각짜리 타일, 바닥 타일, 또 포인트 또 들어갔거든. 음. 그런데다가 여기 있는 선반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렇게 샤워 부스를 쪼개버렸어요. 이렇게. 어, 그러네요. 음. 네. 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보면, 라인을 봤을 때는 좀 라인이. 뭔가 딱딱 떨어지진 않는 어, 어 그런 느낌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네. 아니불 분명히 여기 있는 선반석에 대한 거는 사용성 분명히 좋으나, 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여기 좀, 음, 디테일한 음.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쭉 상품에 대해 살펴봤는데 네. 아 우리 그 박대표님 어 우리 요새 한줄평 하나요 제가 잘라버렸어요 <웃음> 이거 보시고 이제 한줄평 아, 한번 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저는 네. 안꺼 없는 찐빵으로 하겠습니다 안 안고 안구 아예 없진 않아. 안고가 조금 작아. 아, 아, 아. <웃음> 네, 많이 배워보는 안고가 있어요. 어, 네. 그건 어떤 의미인 아, 왜냐하면 네. 평면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 같은 체급으로 놓고 보면은 알파룸이었으니까 네. 조금 아쉽고. 아. 그리고 어, 뭐 디자인이나 그런 네. 것들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난해한 아. 그런 면이 있어서. 아. 찐빵은 원래 맛있잖아요. 맛있죠. 찐빵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안고를 여러 번 배워보러 가야 <웃음> <웃음> 나오는. 아. 네, 안고가 좀 작은 찐빵으로 아.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이 한정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 아, 네.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평면도, 뭐, 포베이, 뭐, 이런 건 좋은데, 아, 어떤, 그, 대중이 원하는 평면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같았 음. 그리고, 마감재 부분에 대한 것도, 아 너무 좀 심심한 것 같고 마감재라는게 어떤거죠? 음, 칼라에 대한 스킨이나 네, 우리가 예. 아까 제가 주방 봤을때도 뭐가 조금 약간 우리가 모델하우스 만들면 럭셔리하게 많이 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빈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같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주려고 했던 주방 음. 주방에 대한 공간에서 식탁 그식탁 예, 그 과연 신용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극대화 효과가 만들어졌나? 음. 그 부분에서 본다 면면 조금 약간, 좀 음. 아쉽다. 패션 네, 마크다. 네. 네.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아... 네, 뉴벨트 남겨열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뉴님 네. 채널을 보죠? 쭉쭉. 아,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네. 뭐,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구독자분들께서 봐주셔서. 네. 그럼 우리도 살집 채박대브님 성분 아니겠습니까? 아, 자, 대적이죠 말도 <웃음> <많이 뭐라> 꼬였는데. 대적이죠대적이죠 <웃음> 네. 네. 같은 네. 영상이 네. 대표님 아... 채널도 똑같이 다르게 편집해서 네. 올라갑니다. 네. 네. 저희 채널 보시고, 대표님 채널도 구독하시고, 네. 네. 대표님 채널도 알쓸 인잡. 아, 그죠 예, 네. 네. 네. 네. 네. 요즘 화제 코너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대표님 채널도 네. 많이 들어와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리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 <목소리나>